그 방구..란 말이죠? 음..나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 노생지전 너무 기대 기대 감사합니다. 아이것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죠? 기대에 부응.. 아 부응 말고 부응이요 부응! 부응 말고 아 진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간지 안 나게 정말? 에? 근데 좀 웃겨가지고 나도 웃은 게 함정. 에? 정말? 아 그럼 부룩?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싸는 거잖아. 요아 솔직히 바지야 싸는 거보다 뿡빵이 낫지 않나. 그쵸? 뿡빵 사랑이 뺐는데 너무 웃기삼 울것 같아요. 뿜. 솔직히 밖에서 방구 껴본 경험 나들이 있지 않나? 어? 어떻게 사람이 방구를안 끼고 살아. 나오면 껴야지 어떻게 할수 있나? 근데 사실 진짜 잘 생각해봐. 누구든 이거는 그 밖에서 방구를 안 꼈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 밖에서 방구를 낀다? 아, 나는 밖에서 방구 절대 안 껴. 이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밖에도 화장실 이 있잖아. 화장실에서 방구 안 껴요? 실 외나 아니면 은 뭔가 다른 공공장소에서 방구 안 낀다 해도 그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갈거 아니야. 밖에 있는 화장실은 방 아닌가? 그집 밖에 나가서 방구 끼는 거잖아. 밖에서도 벙사삼? 에이 이거 이거 또에 밖에서 똥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긴 있더라 근데. 아니 그 밖에서 말고 밖에 있는 화장실 실외 말고 모래로 덮은 섬 아니거든요 방지 검사 없습니다. 아 밖에서 방지컬로 참으신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막 소리 크게 안 나고 냄새 독하지 않으면 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뭐 어때? 진짜 어 이렇게 붕빵 이러는 거 아니면 은 솔직히 괜찮지 않나? 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어? 사람은 원래 그 들숨 날숨 어, 날숨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어, 날숨도 그 이산화탄소 덩어리라고 이산화탄소라고. 어? 그럼 밖에서 그 날숨 참으실 거예요? 그 뿡빵도 비슷한거지 뭐. 오늘 정류장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버스 출발할 때 맞춰 뿡! 했는데 <웃음> 사람들이 다 쳐다봤음. 바본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자기 나름대로는 아이고 그 버스 출발할 때 뿡! 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방구를 끼면은 <웃음> 사람들이 모르겠지 생각을 했을 건데. <웃음> 아이소리가 생각보다 컸나봐. 그죠 그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어, 광고를 끼면서, 붕! 하면서, 이게, 이게 버스 소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묻혀가는 게 본인의 상상이었는데, 실제. 붕! 어, 뭐야, 저 사람? 버스 소리에 맞춰. 붕! 붕! 끼네. 근데 다들 못 들은 척한게 아닌 것 같아. 다 쳐다봤다잖아. 그러면은, 그, 다들 근데 아마 놀라서 쳐다봤을 거야, 놀라서. 어. 사람이 원래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사람이 오감이 반응하거든요. 갑자기 부에붕 하니까 쳐다보지, 당연히. 이거 가만히 있으면 반응 간다고, 이게. 어? 괜히 그냥 머리 안굴렸으면 그냥 방구 낀 사람으로 나긴 찍히고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졌을 텐데. 그냥 방구 낀 사람에서 이게 한몇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버스 출발하는 타이밍에 붕 소리에 자기 방구 소리 맞춰가지고 방구 낀거 아닌 척 하려던 사람으로 바뀌잖아. 저 사람 방구 은폐 실패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끼니까 스트리머 귀에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방 웃음 터진 방구대잖아. 맞아 맞아. 그 밖에 정류장에 서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버스 안에서 방구 낄때그 버스 의자 있잖아. 버스 의자 진짜 방귀 흡수 진짜 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 그 의자가 사실 얼마나 더러워. 그 온갖 사람들이 거기다 몰래 방구를 은폐했을 거 아니야. 밖이에요. 환승 많이 하는 곳인데, 사람도 많았겠네. 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방구 끼는 거 가리려고 하다가 더 많이 들켰네. 존나 웃기네. 뿡빵 1타 강사. 방구 왜 이렇게 잘 알아? 저 밖에서 방구 자주 끼거든요. 약간 그 방밍아웃인데, 그 저의 그 방구를 합리화하기 위함이랄까? 방구 지존 프로로그입니다. 근데 이게 방구가 좀 소리 크게 나는 사람 이 있고 좀 작게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소리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내려고 힘주면 삐옥 소리 나면 인정 인정. 이거 진짜 밖에서 방구 낄 때는 최대한 그 방구의 흐름에 나를 맡겨야 돼. 응. 음. 얘를 거스르려고 하지 no. 얘가 야, 나 지금 나가고 싶은데. 아, 슬슬 나갑니다. 아, 나가요. 이럴 때 그냥 얘 예, 나오세요. 해야지 이게. 잠깐만. 잠깐만요. 약간 이러면은 냄새나 이제 그 소리가 필시적으로 나게 되어 있어.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된다 쿡이스 다들 어릴 때 달리기 하다가 방귀 뀐적없담 <웃음> 큼큼 저만 있나요? <웃음> <웃음> 달리기다 방귀 껴본적 <깨본> 없는데요? <웃음> 부스터 쓰셨네 그니까 러 아니 반칙하세요 왜! 근데 아무튼 이,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가, 그니까 러내 말은 뭐냐면은, 밖에서 방구 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구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포변이나 대변 보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신체의 순한 활동이 아닌가. 방귀 냄새가 잘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끼세요. 껴서 아무도 몰라. 가수들도 무대에서 방구 낀다는데 대박이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 마이크 있는데 소리 나면 어떡해? 그 그러니까 발라드 부르다 부응한다고 생각해봐. 다른 건 몰라도 발라드는 참아야 되지 않을까? 노래하는 데 비트에 맞춰서 방무앙 아까 못뭐 들으셨어요? 그 버스 떠날 때 버스 떠나는 붕에 맞춰서 붕 했다가 어? 그냥 방귀 낀 사람에서 버스 지나가는 소리에 맞춰서 방귀 끼려다가 실패한 사람 됐다고요. 에? <웃음> 버스 는 <웃음> 떠날 때 방귀 낀 사람 <웃음> 소소한데 콘서트면? 아 콘서트면 그 중간중간 잠깐 쉴때 끼워야지 뭐 아니면 좀 비트 강한 음악에 때 끼거나 드럼 소리에 방방방 끼워야지 근데 가수들은 이 리듬감이 좋으니까 잘 맞추지 않을까? <웃음> 그 이제 버스 떠날 때 방귀 낀 사람은 음? 이름을 좀 줄일까? 버스 소음 방귀 은폐자? 뻐방 은자로 줄이자. 어. 버스 탈때 방귀 낀 어쩌고 어쩌고 은폐 실패자로. 어. 그뻐방 은자는 내 생각에 봤을 때그 리듬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 이름이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햇냥사의 나무신 축하드립니다. 오 부졌다, 진짜 근데 히무조다 진짜. 검색하려고 네이버 켰대데 버방은자 검색할 뻔했어. 아, 여러분 진짜 너무하시네. 요 어? 아, 어떻게 그, 그 그렇게 방구 한번 꼈다고 사람을 그렇게 몇십분 동안 놀리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진짜. 어? 어, 버방은자씨 좀 그만 놀리세요. 에? 갑자기 손절 당함. <웃음> <웃음> 아, 제가 언제 놀렸어요. 네 예? 버방은자 양님이 붙이신 거 아니세요? 아니죠, 아니죠.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 참나,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